안녕하세요 하우 이지 이지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파워포인트 디자인 스킬은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중간에 사람 이미지 또는 피사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피사체를 설명하는 이런 설명선과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 제안서라든지 보고서 그리고 발표 자료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 응용해서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일단 아무것도 없는 슬라이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위쪽에는 그냥 도형을 집어넣어 뒀고요 그리고 텍스트 상자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제목과 그리고 소제목을 입력해 뒀습니다 자 여기 중간에 피사체가 들어가야 돼요 피사체 즉 이미지인데요 그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고 와서 피사체만 남기느냐 인데요 그거 알려드릴게요 자 삽입 그림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들어가야 하는 그 그림 하나를 삽입해 주도록 할게요 뭐 여러가지 그림들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다운로드 받아놨었던 인물 이미지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물 이미지를 선택해서 눌러볼게요. 이렇게 눌렀더니 이미지가 들어갔고 뒷배경까지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 뒷배경을 삭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텍스트를 입력했을 때 훨씬 더잘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뒷배경을 없애줄 건데 파워포인트 2010버전 이상부터는 배경제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배경제거라고 하는 기능을 어디에서 찾아주실 수 있냐면 이미지를 선택하셔서 상단 메뉴에 있는 그림서식 왼쪽의 배경 제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배경 제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보이는 이 보라색인가요? 이게 자주색인가요? 아무튼 이 색깔로 변한 부분이 잘려지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 나는 이 부분을 조절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은 왼쪽 상단에 있는 보관할 영역 표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을 살리고 싶어 라고 한다면 살리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살짝 살짝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사람만 남고 나머지 뒷배경은 이렇게 색깔이 칠해진 걸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바깥쪽에 놓고 클릭해주시면 잘려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잘려지게 되면 비어있는 공간까지 이미지 영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그림서식 자르기를 누르셔서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검정색 발을 움직여줍니다 움직여서 이미지의 크기 자체를 애초에 좀 작게 만들어 줄게요 인물의 크기만큼 이렇게 작게 만들어 주시면 이미지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작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집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인물 이미지의 배경을 제거해서 인물만 남겨봤습니다 자 이렇게 배경제거를 하셨으면 여기에 내가 원하는 부분을 좀더 자세히 가리키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여기 위에 그렸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이런 선 도형 같은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런 선 도형을 어떻게 만드느냐 뭐 예를 들어서 삽입 도형 여기 에는이선 도형을 하나하나 그려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삽입 도형에 들어가시면 여기 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자유형 도형 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유형 도형을 선택을 하시고요 일단 연습삼아 어떻게 해볼 거냐면 클릭한 상태에서 그리면 이렇게 곡선이 그려져요 그리고 시작 지점까지 마우스로 옮기고 가면 이렇게 도형 하나가 자유형 도형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곡선이 아니라 직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삽입 도형 자유형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클릭 클릭하는 형태로 해서 한 오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시작 점까지 돌아가면 이렇게 오각형이 만들어지죠 이런 방식으로 만드는 것을 자유형 도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자유형 도형을 이렇게 도형 형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의 형태로 만들어 줄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저랑 같이 해볼게요 삽입 도형 자유형도형 다시 한번 선택하셔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는이 귀쪽 부분이라든지 이 사람의 얼굴 쪽부터 시작해보고 싶다 그러면 은 클릭 일단 하시고요 그리고 내 맘대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지만 그냥 각도를 45도 각도로 해주시려면 Shift키를 누르신 채 움직여주시면 45도 각도로 이렇게 다 설정이 가능해요 45도 각도로 조금만 올라가서 클릭해주시고 다시 한번 Shift키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로 오른쪽 직선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것을 이제 도형으로 만들어 주려면 더블클릭 하셔야 돼요 더블클릭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지금 선 도형이 이렇게 곡선 이렇게 좀 각진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자유형 도형을 이제 어떻게 할수 있느냐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실선의 색상을 일단 회색으로 바꿔줄게요 회색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여기 너비를 한 2pt 정도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뭔가 조금 더 보이죠? 그런데 여기 끝 있죠? 시작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이 부분이 뭔가 좀 아무런 표시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는 동그라미 도형이던 아니면 뭐 네모던 화살표던 하나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또 여기서 그냥 만드시게 되면 도형, 원도형을 이렇게 삽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이렇게 개체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좀 편집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왕에 선 도형을 그리셨으면 이 선에 있는 이끝 모양을 바꿔주실 수 있게 돼요 끝 모양을 어디서 바꿔주실 수 있느냐 선의 아래쪽에 눌러보시면 여기 화살표 머리 유형과 그리고 꼬리 유형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는데 가장 먼저 시작했던 부분이 머리 쪽이고요 그리고 가장 끝에 있는 쪽이 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 유형을 바꿔 줄 건데 화살표 머리 유형을 선택하셔서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타원 화살표를 선택해 줄게요 이렇게 선택하면 어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라고 할수 있는데 이 흰색 때문에 안 보인 거거든요 자 동그라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동그라미가 너무 작은 것 같다 라고 하시면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머리 크기를 오른쪽 하단에 있는 화살표 크기 9로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훨씬 더 굵은 원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방식으로 선의 끝에 동그라미 모양을 넣어 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는 건데 여기에 상단 부분에는 이것을 설명하는 제목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 하단에는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제가 복사를 해서 한번 써볼게요. 어때요? 이렇게만 넣었는데도 뭔가 만들어진 것 같죠? 자, 이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복사를 해야 되는데요. 좌우, 좌우, 이렇게 총 4개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것을 복사할 때 일단 제일 먼저 해주실 것은 모든 개체를 그룹화 시켜줘야 한다는 건데요. 그룹화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개체를 하나의 개체처럼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자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단축키는 Ctrl-G 입니다 자 이렇게 그룹화를 하게 되면 하나의 개체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좌측으로 또는 아래쪽으로 복사를 해볼 건데요 일단 제일 먼저 왼쪽으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Ctrl Shift 키를 누른 채 왼쪽으로 이동시켜서 톡 놔주시면 이렇게 복사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도형의 방향을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그냥 강제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단축키를 알려드리자면, Ctrl Shift 키를 누른 채 안쪽에 있는 이 자유형 도형을 선택해서 Ctrl Shift 키 누르신 채 방향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방향을 바꿔주기만 해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방향을 바꿔줬더니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좀더 길죠. 그래서 좀 폭을 작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위쪽에 있는 이두 개를 그대로 선택하셔서 아래쪽으로 그대로 Ctrl+Shift 키 누르신 채 복사해주는 겁니다. 복사하신 뒤에 이것을 이제 방향을 또 바꿔줄 수 있게 되는데 사실 이거 그대로 둬도 상관없어요. 그대로 둬도 어, 균형이 맞기 때문에 그대로 둬도 상관없고, 만약에 나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중간으로 모이듯이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거 하나하나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좀 하나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선을, 이 자유형 도형을 선택하셔서, 정렬, 회전, 상하, 대칭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주시면, 방금 전에 썼던 것과 똑같이 해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좀더 정확하게 대칭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주신 뒤에 텍스트 상자를 움직여서 조절을 해 주실 수 있기도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렬 회전 상하 대칭을 하신 뒤에 텍스트 상자 위치 변경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끝난다는 겁니다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위쪽에 있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드신 뒤에 이것을 애니메이션을 한번 줘볼 건데요 이 애니메이션을 줄때 그냥 이렇게 띄어놓고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발표용으로서 쓰기는 좀 어렵죠 왜냐면은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기대감을 심어 주려면 하나하나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 보셔야 돼요 자 모든 개체 일단 다 선택해 주시고요 그룹화된 개체죠 그리고 상단 메뉴 애니메이션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들이 있는데 뭐 밝기 변화를 그냥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닦아내기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써주셔도 됩니다. 자, 닦아내기 한번 써볼까요? 닦아내기, 닦아내기를 하면 일단 전체적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는 시작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나오게끔, 요거는 오른쪽으로 나오게끔 하려면 방향을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두 가지만 왼쪽에 있는 거 선택하셔서 애니메이션 오른쪽에 있는 효과 옵션 오른쪽에서 라고 해주시면 이렇게 오른쪽에서 나타나게 되고요 자왜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개체를 선택해서 다시 한번 효과 옵션 그리고 왼쪽에서 를눌러주시면 왼쪽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 모든 개체를 다시 한번 쉬프트 키 누르신 채 선택하셔서 클릭할 때 다시 한번 설정해 주시면 하나 둘, 셋, 넷 순서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저희 제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죠 자, 뒤에 있는 이미지만 바뀌게 된다면 이렇게도 만들어 줄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도 만들어 줄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여기 있는 것을 좀더 응용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 왼쪽만 다 삭제하고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이 상태에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나는 좀더 제품을 더 강조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것을 중앙에 두지 않고 한쪽으로 몰아두는 상태에서 만드셔도 됩니다. 이왕에 만들어진 이 자유형 도형을 모양을 마음대로 바꿔줄 수 있어요. 모양을 마음대로 바꾸려면 일단 이렇게 옮겨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전 편집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끝에 그러니까 꼭지점이라고 하죠. 꼭지점에 검정색 점이 생기게 되는데 이 검정색 점을 이동시켜 주시면 모양을 내 마음대로 바꿔 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눈대중으로 정확하게 맞춰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해에서 마우스를 톡 눌러 주시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그리고 이왕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활용을 해서 이걸 그대로 또 복사. 마지막 복사하면 이런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자료를 뭔가 한쪽에 쏠려 있으니까 좀 보기가 좀 그렇죠 이번에는 여기 있는 것만 오른쪽으로 좀 길게 뺍니다 한 요정도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세 가지 특징을 설명하기 딱 좋은 듯한 이런 느낌의 자료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어떠셨나요? 자 이런 방식으로 자유형 도형을 활용해서 제안서, 보고서 등 다양한 발표 자료에 쓰이는 자료를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비슷하게 만들어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자료를 더 많이 업그레이드 해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